안녕하십니까. 어, 목수기둥입니다 어, 가구 1번 방법에 의해서 <웃음> 시접을 작게 해주고 하는 2번 방법을 오늘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방법은, 어, 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접을 작게 가지고 가는 방법이고, 1번 방법은 시접을 많이 가지고 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고. 이 1번 음, 방법과 다르게 1번 방법은 여기서 시집을 줬거든요 그래서 2번 방법은 거기서 주지 않고 거기서 주지 않고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이 해서 여기서 시집을 준다 시집을 준다. 물론 여기를 태워주는 태워, 여기, 여기를 여기 감싸주는 이것은 똑같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똑같이 해서 가구의 입면을 감싸주는 거 똑같이 감싸주고요 감싸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에서, 3에서 4mm 정도 씹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먹 없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X자로, 안쪽이 X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버리죠. 뒤판을 하는 순간 안쪽에서는 X자로 이렇게 지느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주시고, 여기도 시접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이렇게 3mm 시접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법에서는 시집을 많이 줬던 것은 여러분들이, 어, 시, 어, 코너 잡는 걸, 어, 코너 잡는 스킬을 여기서 한번, 어, 확실하게 배우고 가자는 의미에서 시집을 많이 줬던 거고. 시접이 작게 들어가고 음, 가구가, 작을, 작을, 가구가 작은 가구 소형 가구에는 이렇게 시접이 작게 들어가 2번 방법을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빠르겠죠. 시접을. 근데 이제 가구, 코너 잡는 것도 코너만 잘잡으면 속도가 빨라요. 이와 같이 날려도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도 되요 이 딸때는 시접만큼 뒤에 접히는 만큼 이렇게, 이렇게 따야 되겠죠